자, 상태별 데모 시연하기 위해서 지금 한창 세팅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업체에서 세팅해놓은 모습이고요. 어, 지금 m v r N64죠, 64 채널. 등록베이스가기 그 어. 어. CMS 방스로만시 되는 거아니에돼 어. 있고. 어. 아, NDS가 지금 예. 아. 설치가 됐습니다. NDS가 있고. 니까 그다음에 버하고 어, 허브 허브. 이거는 이제 비상 경고 방송 위한 예. 뭐, 퓨여 앰프죠? ANC이지. <웃음> 이제 스피커하고 음. 연결이 될 거고, 음, 이쪽에 오면, 비상배. 마우스 필터나좀 해야겠다. 네, 비상배라고 이렇게 연결이 어, 됐어. 나도. 아직까지 영상은 안 띄웠는데, 좀 이따가 영상 띄우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